뭐냐면요 바로바로 바로, 바로 오늘은 저의 컨텐츠가 아닌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컨텐츠 구독자 이벤트입니다 구독자 이벤트를 먹어보자 아니 아니 아니 이게 먹어보자가 아닌데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곧 다가올 70만 구독자 이벤트인데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받은 것만큼 제가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는 거 같더라고요 제가 드린 거는 그냥 영상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평소에 제가 좀 좋아하는 마크엠이란 브랜드의 티셔츠를 여러분들한테 선물해드리려고 합니다. 한두벌, 세벌, 네벌, 다섯벌 선물해주는 게 아닙니다. 바로 70벌 선물해줍니다. 70벌! 요즘 같은 시국에 참 나가서 쇼핑하기도 애매하고 사람들 많은 곳에 가기도 참 모아합니다. 자, 그래서 요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쇼핑을 해서 직접 택배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아는 지금 이벤트만으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받은 거를 제가 다 돌려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마크앤 티셔츠는 로고가 아주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 제가 오늘 하나를 입고 왔어요. 자 이거 볼 수... 뭘 꼬라봐? 눈 깔아? 눈 깔아? 자 여러분 그럼, 그럼 지금 홍대에 있는 마크의 매장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과 함께 옷을 한번 직접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이 이벤트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메일과 자신의 사이즈를 적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홍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혼자가 같이 가요. 레스 오 oh. 로운 나 예쁜 것들로만 골라야겠어 리발 자, 여러분 지금 가고 있는데 차가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양양에서 서울까지 한 2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리발 언제 도착해? 자, 여러분 지금 3시간 만에 여정 끝대 지금 드디어 마크엠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어, 맨날 동물 소개하다가 이거 마크엠 옷 소개하니까 리상하네 따라라 자, 여러분 바로 여기입니다 마크엠 여기는 홍대 마크엠 플래그십에 와 있습니다 굉장히 넓고 여기 보시면 벌써 지금 투페이 어이 투페이 뭐예요? 마스터카드를 얘기하는 거거든 요 마스터카드 안에 사.. 어.. 사람 계시네 어, 죄송해요. 그렇죠 요새 토비를 굉장히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후회 아주 플렉스라는 뜻이에요. 오늘 플렉스한다. 자 여러분 그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소독제 이거 먼저 어, 리려 줘야 돼요. 찍찍. 어, 너무 많이 했다 리발. 이거 이거 팔에 이거 다 이렇게 발라. 어, 몰라 리발 자 이쪽 보시면은 어 벌써 지금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티를 선물할 건데 야얘 색감 진짜 이거 보라색 야이 보라색 어참 좋아하죠 제가 자 보시면은 어 오늘 제가 입은 어뭘꼬라봐 약간 이 티입니다 자 보이시죠 자 오늘 이 티를 입었는데 여기도 역시 이 티가 지금 걸려져 있네요 자 이거는 약간 안에 문구가 있어요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나, 날 사랑해줄래 약간 이거 커플 티로 입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자 여러분 영상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Me love you o o Do you love me. 굉장히 이쪽에 지금 신경을 엄청 많이 쓰신것 같아요 너무 예쁘게 영상을 잘 해놓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화면뿐만 아니라 이제 화면이 또 전환되면 마크햄에 관련된 자 보세요 바뀌잖아요 지금 느낌표 3개 바뀐 거 봤죠 강력하죠 네. 나올 거예요 기다리세요 나, 나온다고 기다리세요 정장 이거 언제 나와요? <웃음> <웃음>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피규어도 있는데, 자, 여기 피규어 후드가 안에 입은 게 약간 이 마크엠의 심볼로그예요 굉장히 느낌표 세개 굉장히 강력하게 아주 빠빠빠빠 박혀있죠? 네, 거의 다 입었어요. 네, 아이, 아이, 아이, 이거 하지 마세요. 거의 다 입었어요. 거의 다. 거의, 거의, 거의, 거의. 거의, 거의, 거의. 거의, 거의, 거의. 오, 오바 오. <웃음> <웃음> 저기. <웃음> 카메라맨님 이거 안돼 여기 이렇게 들어오시면 아니 아니 나가 나가 자 여러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2자 여러분 이게 x 지 사이즈입니다 저한테는 너무 박시하고 핏이 지금 제가 입은 옷이랑도 너무 잘 어울리게 잘 떨어져요 근데 여러분 지금 뭔가 굉장히 이상하지 않아요? 얼굴이 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요거 바로 써야죠 어 착.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때요? 자, 여러분 제가 봤을 때이 핏은 진짜 너무 예뻐요 잘 떨어지고 뒤쪽에도 이렇게 뒤가 붕 뜨지 않고 밑으로 그냥 착잘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로고 느낌표 색이 그냥 지나가다 봐도 오 느낌표 색에는 약간 이런 느낌 개소리야 저는 사실 이 티를 안으로 좀 넣어서 입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한번 넣어서 입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자 몸빼바지 괜찮죠 리지죠 제가 봤을 때 저는 라지 사이즈보다 엑스 라지 사이즈가 훨씬 잘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약간 비슷한 몸을 가지고 계신 분은 X라지라고 댓글에 써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지.. 아 잠시만요 점장님이랑 커플샷 한번 찍어야죠 어. 하나 둘셋 하면 리발 외쳐주세요 하나 둘셋 리발 왜 욕하세요 그리고 다음 점장님이또 추천해주신 거 한번 입어볼게요. 자, 여러분 이 e 티입니다. 자 투페이, 자 플렉스라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 중복 투자라고 하셨나요? 네, 맞아요. 네, 그렇죠. 한 분은 굉장히 잘하십니다, 점장님이. 글리발. 자 제가 입으면요, 점장님도 커플 티니까요, 입으실 거예요. 제가 먼저 입고 올게요. 이리 발 나가 나가. 자 여러분 보시면은 투페이 아주 강력하게 막혀있습니다 자 그래서 딱 뒷모습 보시면은 어 그냥 지나갈 때도 어 저거 약간 마스터카드 아니야 돈 쓰고 싶다 요런 느낌 개소리야 자 그리고 앞에는 약간 한문으로 심플하게 중복 루자 아까 거랑 키스는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그냥 굉장히 예쁘게 그리고 흰티잖아요 그리고 뒤에 약간 색감 지금 포인트 들어갔잖아요 칙칙한 바지여도 위에 때문에 좀 괜찮게 잘 사는 것 같아요 리발 정장님한테 오 갈아입으시라고 장난쳤는데 정장님 진짜 갈아입으셨어 아유 <웃음> 래라요아 <웃음> 아, 역시 공부랑이라고 하시는데 가장 처음에 제가 올린 영상이름이 뭐죠? 어... 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거... 거주... 거주... 꺼주세요 카메라 꺼주세요 카메라만 구합니다 리발 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딱 바로 제 눈에 띄는 보라색 래기 있습니다 자이 보라색 래기 보면은 워터 컬러 웨이브라고 써 있습니다 굉장히 약간 워터 일단 워터 보라색 군소 바로 생각나네 자 워터 컬러 웨이브 하면 약간 바다 느낌 나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아 약간 이 색상마다 이 워터 컬러 웨이브라고 써 있는 디자인이 조금씩 달라요 자 여기는 그냥 글씨만 있고 여기는 어 물방울에 뭐 이제 밑줄 더쳐 놓고 아 여기는 흰색에 딱 이렇게 심플하게 포인트를 줬네요 자 그러면은 이거 세개 중에 하나를 입어보고 싶은데 당연히 보라색 자 꺼주세요 자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영상 중에 머리카락을 군수의 도구로 염색해보자 했을 때 제가 두피만 염색 됐습니다 두피랑 깔맞춤 해야죠 자, 여러분 지금 삶에서 군소가 되는 과정을 보신 겁니다. 유튜브에 군소를 치면 바로 헌터팡이 나오듯이 군소 하면 또 뭐예요? 그렇죠. 보라색 리발. 여러분 실제 제가 지금 찍고 있는 핸드폰 액정도 보라색이 야리발 여러분 이 보라색도 피생 나가거랑 좀 비슷한데 조금 더 기장감이 있는 느낌이에요. 이 보라색은 청바지랑 좀 같이 입으면 굉장히 좀요 보라색이 조금 더 살아나는 그런 느낌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바로 이 군소를 벗고 사람으로 환골탈태하자. 마지막으로 진짜 심사숙고해서 마지막 딱티 하나 더입어 볼게요 지금 제가 입어보는 티들이 다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디자인입니다 어, 잘 기억하세요 자 이번에는 조금 컬러감 있는 걸 한번 입어볼게요 오, 글씨 크게 바뀌고 더 사운드 앤 테이스트 맛있는 음악 찾았다 자 보시면 요런 주황색 있죠 자 요런 주황색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 요런 주황색이 약간 카키색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자 요거 한번 바로 입어볼게요 진짜 거짓말 아야 진심으로 카메라만 구합니다 진짜 진짜 바꿀 의향 그래 조금만 늦게 나갔으면 너는 바로 바꿨어 자, 여러분 이 색깔이 제가 봤을 때 최고인 것 같아요 지금 저랑 제일 잘 어울립니다 자 여러분 딱 보시면은 지금 요 주황색 요 느낌이랑 지금 요 카키색 바지 있죠 자요 바지랑 굉장히 지금 잘 어울려요 게다가 지금 제가 머스타드 색깔의 요 신발 그리고 카키 자 근데 어떻게 보면 색깔이 굉장히 지금 다양하게 들어가는데도 이게 그렇게 튀지 않아요 좀 색조합이 좀 괜찮은 거 같아요 이 티도 한번 어, 너, 넣어서 한번 입어볼게요 이렇게 넣, 넣을게요 저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티는 약간 몸빼바지에도 굉장히 좀 저랑 잘 어울리는 티 같아요 어, 카메라맨님 괜찮으면은 카메라 한번 왔다갔다 해주시고요 이상하면은 좌우로 왔다갔다 해주세요 어때요? 할게 이렇게 네가지의 디자인의 티를 전부 다 입어봤는데 핏은 일단 전부 다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좀 많이 애용하는 티였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이제 선물해드리는 티는 다양한 종류의 티를 선물해드릴 거니까요 혹시 제가 입었던 것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실 수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티는 굉장히 예쁩니다 결론은 걱정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혹시 당첨되지 못하신 분들은요 저희 마크엠 인스타그램에 가시면 또 다른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티셔츠를 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을까요 그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두 번의 기회가 있다는 거를 명심해 주세요. 뭐 저는 뭐 괜찮습니다. 뭐돈 쓰는 거 여러분들 위한 거. 조금, 조금 떨리긴 하네. 아, 전장님 근데 곰팡이라고 하셨는데 곰팡이 분들 오시면 할인 가능하신가요? 어. 네, 안 된답니다. 무슨 <웃음> 곰팡이 분들은 제가 자. 아... 박사 한번 쳐 보세요, 선장님 라인은 <웃음> 네. 예. 네. 아유,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정장님. 헌터 팡이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아.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리바 슬리발... 자 여러분 이제 집으로 다시 3시간동안 달려가서 영상을 편집한 다음에 올리고 여러분들을 추첨해서 뽑도록 할건데 일단 집으로 갈게요 렛츠 고어 빨리 쓰자 그래서 서울에서 양양으로 여러분들의 선물에다 들고 왔습니다 리발롬나 피곤해 여러분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걸 말씀드릴 거니가요 여러분들 정말 자세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휴지 뭐야 리발 여러분들의 신청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이 영상 댓글에다가 여러분들의 메일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이즈를 적으시면 되는데 사이즈는 라지 또는 엑스라지만 합니다 왜냐면은 작아서 못 입는 것보다 차라리 좀 크게 해서 박시하게 입으시는 게 훨씬 더 나으실 것 같아가지고요 사이즈는 두 가지로 표기합니다 라지랑 엑스라지 자딱이두 가지로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첨은 7월 10 1일 이 영상의 고정 댓글로 제가 70분에 이메일 주소와 아이디를 쫙 적어놓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7월 13일부터 배송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메일로 여러분들의 주소를 물어볼 건데 그 메일의 회신을 13일까지 안 보내주시면 당첨이 취소가 된다는 점꼭 알아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3일까지 안 보내주시면 당첨이 취소가 돼요. 취소되면 너무나 억울하잖아. 그리고 이것도 꼭 지켜주시면 정말 감사 부탁이 넘나게 많다 자이 티를 받으신 분들은요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그외 SNS에 해시태그로 헌터팡 및마크엠을 해시태그에서 게시물을 올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왜 그러냐면요 이런 이벤트 할때 저는 보냈는데 여러분들이 안 보냈다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작 이벤트를 오해하신 경우가 있어서 꼭좀 오해받기 싫어서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정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한테 받은 거에 비해서 지금 정 정말 새 말에 피지만 그래도 참여해서 많이 많이 당첨되셔가지고 예쁘게 옷 입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런 이벤트 더욱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뭐야 이발 <웃음> 자 드디어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홈터베라요 <웃음> 다음에는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어, 700장 이벤트 한번 하겠습니다 구라예요